한비조선 미스터트로트 진선미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이 의미있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은 26일 서울 롯데호텔 및 인근 지하철역에서 진행된 사회공원 행사 가자 동해안 으로 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가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릉시 등과 함께 강릉여행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 9월에 추진 중인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이날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은 롯데호텔 인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강릉여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는 거리 행사를 펼쳤습니다.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 각각 진선미에 오르며 인기를 증명한 세 사람인 만큼 향후 강릉관광 활성화에도 더욱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발로 뛰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이들이 앞으로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훈, 진혜성, 박지현은 오는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미스터트로트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